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뚱입니다자 지난 12일 애플의 키노트 발표회가 있었던 이후로 ios 13이 정식 배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25일 아이패드 os도 드디어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9월 25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정식으로 아이패드 OS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리뷰들은 아이패드 프로 3에서 아이패드 OS에 대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하위 기종인 아이패드 미니 5라든지 미니 4뭐 이런, 이런 기종들에서는 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미니 5에서 아이패드 OS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뭐또 크게 달라진 점은 또 어떤 건지 최적화는 잘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이번 박인 아이패드 OS는 맥 OS의 업데이트와 같이 보면 아이패드 OS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지 보이는데요. 어, 맥은 이번 카탈리나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이드카라는 기능을 새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 아이패드를 무선으로 듀얼 모니터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갤럭시도 덱스로 똑같이 이용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자이 사이드카 라는 기능은 아이패드를 이용하면서 아이펜스를 이용해 동시에 태블릿처럼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무선 연결이지만 거의 딜레이가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요 프로단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타블렛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맥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 현재까지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어서 다크모드와 이홈 화면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쭉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홈 화면이 옛날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 이렇게 위젯도 좀 생겼고요 화면내에서 시계도 바로 볼수 있고 아이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느낌이 보이시죠 어, 그런데 아이패드 OS를 업데이트를 해도 아마 보신 화면 첫 화면이 이걸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저도 어제 새벽 2시에 업데이트하고 와서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어, 처음에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존 설정 그대로 이렇게 어, 위젯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 화면이 그대로 돼 있어요 저도 어, 유튜브나 뭐 그간 이제 아,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젯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설마 미니5에서는 이게 뭐 지원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보니까 이홈 화면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더 많이 더 크게 여기서 더 많이 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뭐 오늘보기 유지 일단 이게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더 많이 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패드 os 가 업데이트 됐을 때이 화면이다 라고 얘기했던 화면이 뜹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 주시면 다시 원래 봤던 화면대로 돌아가고요 다시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위젯이 고정되어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씨, 배터리, 뭐, 지니 뮤직 같이 이렇게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오픈을 해놨고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 편집이라고 떠요. 어,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눌러서 뭐, 오늘 뭐, 볼 기능, 고정된 즐겨찾기, 즐겨찾기 해서 이렇게 밑에 뭐, 단축어, 메모, 사진, 스크린타임, 음악, 뭐, 캘린더,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뭐, 상황에 맞게 뭐 여러가지 추가를 해서 위젯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크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크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어, 아이패드 OS 리뷰를 통해서 접하셨던 부분일 거고 iOS 업데이트를 경험을 하셨다면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기능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제어 항목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미리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디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들어가시면 라이트모드와 다크모드 이 두가지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다크모드 설정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스처 기능이 향상 되었습니다 더블 터치는 단어 세번 터치는 문장 네번 터치는 문단을 자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 손가락을 폈다 접었다 하는 것만으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도 가능하고요 뭐 굳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지 않아도 보다 빠른 문서 편집이나 패드 활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과 같이 기존에 좀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 어, 이번 아이패드 OS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일단 동일 어플을 듀얼로 이렇게 스플릿비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오버로 별도의 터치 없이 또어을 옆으로 넘기기만 해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땡겨오면 실행중인 어플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어, 보다 이렇게 사용자 환경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느낌입니다. 뭐, 다중 작업을 좀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것. 뭐, 아직 모든 앱이 적용이 되는 건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파리와 파일 관리도 좀 쉬워졌어요.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모드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맥 환경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아이패드OS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어, 켜면 네이버 그냥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모바일 화면이 뜹니다. 모바일 화면이 뜨기 때문에 뭐야 데스크탑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뭐 주소가 m.naver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www.naver.com으로 들어가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데스크탑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운로드 내역도 볼수 있게 되었고 이게 뭐 공인인증서는 안 되는데요 구글독스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좀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구글독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 정도만 있어도 노트북처럼 실시간으로 문서 작업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애플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바로 위로 땡겨주기만 해도 전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캡처가 돼서 바로 주석 달고 뭐메모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웹페이지 전체를 이렇게 스크롤 없이 PDF로 캡처를 하고 에모도 할수 있어서 외부에서 혹시 뭐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뭔가 뭐 피드백을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수용도 할수도 있고 뭔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데 정말 편리할 것 같은 기능이긴 합니다 또뭐 SSD나 USB를 이용한 파일 전송이라든지 마스와의 연결, 파일 관리자 기능들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그렇게 파일관리자 기능이 체감이 되지 않긴 해요 왜냐면은 아이패드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이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USB 호환되는 걸 연결을 해서 이렇게 파일도 주고받고 할수 있는데 어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단자다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5에서는 여러모로 그 라이트닝 USB 젠더를 사야만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정도 어, 하지만 이렇게 스플릿 뷰를 통해서 뭐 아이클라우드와 또 이렇게 나의 아이패드 기능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파일을 전송 주고받고 할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서 어, 여러모로 편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좋고 어, 카메라 환경이나 사진, 어, 앨범 환경도 좋아졌어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흔히 보던 애플의 앨범에서 벗어나서 뭐, 년월일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죠. 비디오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훨씬 수월하게 편집을 할수 있어요. 뭐, 색감 조정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밝기, 뭐, 기울기, 뭐, 채도, 뭐, 명도 대비 다 조정 가능하고요. 뭐 크롭 하는 거라든지, 뭐, 각도 조절, 앵글 조절 같은 것도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컷을 이어붙이고 이어붙이는 뭐 전문적인 프로그램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한 비디오, 그러니까 하나의 클립 자체를 편집하는 데에는 전혀 우리가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괜찮은 게임이 많이 나와 있는 편도 아니고 음, 듀얼 쇼크라던지 뭐, 엑스박스 패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즐길 만한 게임들이 따로 출시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키의 서비스를 구독을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축고 서비스라든지, 시리를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어,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쓰실 만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갖고 있던 사용자 환경과도 굉장히 비슷해져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한계점 같은 거죠. 핸드폰의 단순 상위 호환 기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다 뛰어넘어서 애플의 아이패드는 약간 핸드폰 상위 호환이자 노트북의 하위 호환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OS 자체가 아이패드 프로 3에서 조금 더 최적화가 잘된 모습 좀더 더 많은 기능들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 아이패드 미니 5라든지 뭐 에어라든지 이 밖에 여타 하위 기종들에서도 앞으로 뭐좀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호환 가능한 액세서리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어, 프로 3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 있는 수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모로 첫 인상은 별로여도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지는게 또 애플 제품의 묘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마 아이패드도 비슷한 수준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